뭐하는 거야, 이게? 아니, 요즘 같은 세상에 글씨를 쓸 일이 별로 없으니까 되게 어색하다 자, 자기소개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배유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프리데이 배우들을 많이 소개를 많이 못한것 같아요 그래요? 새롭게 준비한 선호가 있거든요? 뭡니까? 바로 스프레이 제이 컴퍼니 PR 부사예요 알겠습니다. <웃음> 너네들이 <웃음> <너희들이> 더 신났네요. <웃음> 예. <웃음> 맞습니다. 예. 아 이거 나 이름도 생년월일까지? <웃음> 네. 아 나이 많이 먹었다. 영문 이름? 영어니까 이름부터. 직장다 직업? 그렇지 <웃음> 취미? 운동인데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운동을 제대로 못 하네요. 아. 그래서 오늘 운동복 으로 입고 오신 거예요? 아 그냥 등산 가야 돼요. 아. <웃음> 밑에, 밑에 찍지 마세요. <웃음> 신발 사이즈? 이거 뭐 쓰면 뭐 줘요? 신발을? 아, 왜 이거 굳이가? 굳이, 굳이 뭐하라고 인스타 아이디를 쓰면 되나요? 홈플렉스 어? 없어! 어사돈고싶네요 없습니다. 아이돌. 그런 말 아직. 저희이돌 <웃음> 나의 매력? 매력? 제력이 뭡니까? 저희 홍보팀이 다 말을 하는 게 네. 실물이 너무 멋있다 그랬어요? 오늘도 너무나 네. <웃음> <다 웃음> 진짜 근데 왜 신이 그, 너무 잘생겼까 실물을 봐야 한니다 실물을 봐야 한다. 좋아하는 색? 아저염보라니다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저는 항상 어딘가에 있었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써도 되죠? 뭐? 네. 도깨비네요 어? 약간 도깨비 장이라고 그랬어요, 저. <웃음> 갖고 싶은 거? 특정적일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좀 갖고 싶네요꼭 하고싶은 일? 꼭 하고싶은 일? 조금 아직은 막 마음의.. 이거는 마음의 여유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마음의 여유가 더 생기면 기부를 하고 싶네요 근데 아직은 제가 물론 기부할 수 있지만 근데 마음의 여유라는 게뭐 어디에 뭐 매달 만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좀좀 좀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진짜 나 음. 아직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 드라마 영화처럼 살고 싶다 얼마 전에 화양연사를 봤는데 근데 그거는 약간 불륜이란 말이야 영화는 좋았는데 그렇게 살고 싶진 않고 아아 아, 아 예전에 봤던 영화 내 사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진짜 사랑 같은 영화였어요 또한번 보세요, 여러분도 네, 네. 좋은 영화. 자신에게 위로가 될수 있는 말을 적어본다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어. 하나, 둘, 셋. 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뭐 여기 치료하는데? 뭐 여기 연극 치료하는데요? 어? 이제 뭐 하는 거야 이게? 배우. 평생 해야지 그리고 우리 평생 해야 되는게또뭐있죠 네. 사랑이죠 사랑 사랑을 평생 해야죠 사랑하면 우리가 또 뭐가 생각나죠? 믿음이죠 믿음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신앙가 신앙가도 같죠? 믿음 나 서른여섯 호랑이띠 호랑이 호랑이 1이 호랑이. 또 호랑이. 호랑이입니다 드디어 내년에는 우리 스토리제이 모두 다잘 됐으면 좋겠고 다전또 약간 그래도 끈기가 있습니다 끈기있고 끈기하면 또 이제 박지성 끈기 <웃음> 박지성 <웃음> 월드컵 언젠간 우승 또 저는 또 이제 가족이 없으면 안 되죠 가족은 친구같은 친구, 친구. 태근이형배운인데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찡찡돼서 거짓말이 근데. 이... 이거, 이거를 제일 많이 생각하죠. 연기. 술도 좋아하다 보니까 건강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건강. 그리고 또, 자꾸 그걸 보게 되더라고요. 코로나 확진자 수를 자꾸. 코로나 종식. <웃음> 자, 둘중 하나만 고르시오. 여름, 겨울, 겨울, 집, 밥. 아, 고민이네. 밥. 짜장 박민초. 어, 산 산이라기보다 아, 계곡입니다. 저는 산 등산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아, 가자고 가자고 가는 겁니다. <웃음> 액션 로맨스 아전 로맨스죠. 댄스 발라드 발라, 남자 발라드죠. 우먹찍먹찍먹 찍먹. 전화 메시지 메시지 휴양지 관광지 쉬는 게 낫죠. 맥도날드 서브 맥도날드입니다. 산책 드라이브 산책 원래 저 갤파였는데. 한몇년 전부터 아파로 바뀌었어요. 아이파로 우정사랑 아휴... 그래도 사랑이죠. 자 이제 마지막 글쎄요. 자기관리 그렇게 뭐 잘한다고 자부할 수 없어서 60. 아좀 모든 일에 그래도 한 90까지는? 그냥 뭐... 더럽진 않은 정도? 유머? 저 유머 있습니까? 원서하나 웃기니? 응. 그래 좋아. 그럼 80까지 할게요. 그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라 60. 애정품 근데 이거는 저는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내 기준 많이 하나? 좀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도 70? 응. 너무 나단이죠. 80. 아이.. 눈물이 많아요 다0 그렇게 막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자유롭던데 60? 공감? 아전 공감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60 20을 성공해야 다 나는 항상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재밌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열심히 친구들이 준비한 거 제가 또 성심성의껏 열심히 해봤습니다. 예.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지금까지 비열랑이었습니다